안녕하세요 두지 지섭입니다 이번에도 많은 프 m 메이들이 메일을 보내줬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섭카소의 세 번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이번 섭카소의 주제는 브로큰입니다 이 주제는 휴비 라는 프 m 메이가 보내준 주제예요 브로큰은 깨진 부서진 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근데 깨진, 부서진 이 단어를 들으면 커플이 깨졌다, 유리가 깨졌다, 신뢰가 깨졌다 이런 문장들이 생각이 나요. 뭔가 무시무시한 단어 같아요. 그런데 나의 한계를 깨다 라는 멋진 문장들도 있죠. 오늘은 나의 한계를 깨부술 수 있는 엄청나게 멋진 그림을 그릴 겁니다. From a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표춘쿠키라는 과자 혹시 아시나요? 그 과자 속 안에 덕담이나 좋은 말귀가 써져 있는 종이가 있어요. 그 깨부순 과자 속 안에 그 멋있는 말들처럼 우리도 한 개를 깨부수고 그 안에 있는 멋진 말처럼 더 멋있는 사람이 되어보자고요. 곧 그림이 완성돼 가고 있는데요. 우리 다 같이 조금만 기다려 보죠. 자, 드디어 그림이 완성이 되었습니다. 짜잔! 섭카소의 세 번째 주제 바로 브로큰이었습니다 프러메인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우주 최강 최일로 멋있는 사람들입니다 도전을 무서워하지 말고 우리 더 멋있는 사람이 되어보자고요 프러메인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 섭카소의 네 번째 주제를 이 메일로 마구마구 보내주세요 그럼 저는 섭카소 네 번째 에피소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